대구 주택 가격이 미쳤습니다. 수성구 황금동 상업지역도 아닙니다. 일종 주거지역에 2층 상가 주택 평당 7월달 거래되는 게 2,498만 원. 마찬가지 수성구 두산동 2022년 7월달에 거래되었습니다. 2층 상가 주택입니다. 2,396만 원. 대구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미친 것 같습니다. <목>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리면서 상가주택이나 빌딩, 뭐 고마 빌딩, 급매로 나온 매물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수성구, 두산동에 상업지역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오래된 상가주택이죠. 물론 도로는 10m 정도의 도로를 물고 있고 물론 상권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료 금액이 27억 5천만원. 대체 물건이 충분히 있을 것도 한데 27억을 주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황금동 마찬가지 2022년 7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90평 22억 5 750만 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현재 철거를 했고 신축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하는 분이 구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으로 지어서 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과연 여기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팔게 되면 매매금액은 최소 못해 30억이 넘습니다. 두산동에 비해 사실 조금 빠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상권은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묻는다면 저건 똑같은 10m의 일종 주거지역이라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두산동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거래된 매물 자체가 생각 외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저조차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주변 분들도 대부분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억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현재 통상가 건물이나 신축 상가 건물 대부분 신축으로 건물 지었는 건물들이 현재 금액을 낮춰서 매물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구축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축까지도 사실 금액이 너무 높으면 현재 거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22년 7월달에 엄청난 금액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찾는 분들이 꼬마 빌딩이나 신축 상가주택이나 구축이나 금매물로 나와있는 매물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부동산에서 아예 폭락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이유는 모든 뭐 부동산 시장이 다 마찬가지 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곡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 가는 시점이 되면 은대부분 상향 할 때는 너도 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입을 합니다 근데 경제 이론적으로는 보통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론과 실제 경제가 부동산이 거래되는 상황들은 많이 좀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보통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부분 아파트 구입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죠. 근데 대구는 특별하게 재개발 보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받은 돈으로 실 수요자들이 실제 구입을 하는 사례도 대부분이지만은 실제 남는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시점, 이 시점이나 아니면 거의 바다 위에서 내려왔는 시점, 이렇게 흘러가는 시점에서 대부분 부동산 구입을 하는데, 대구 자체에 지금 거래되는 부동산은 전혀 예상 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개의 부동산 거래가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축을 지어서 다시 되팔겠다는 금액인데도 22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여기서 구입을 하거나 여기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 가서는 대부분 표가 나기 때문에 구입을 대부분 잘안 하는 편인데요. 실제 지금 상황이 이쯤에서 지금 꺾인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대부분 구입을 하면 이쯤이나 아니면 거의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곡선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를할때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 물론 전체가 거래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것은 어, 이분들이 현명해서 구입을 했는지 실수자 요 위주로 구입을 했는지는 잘 몰라도 단지 하나를 안다는 것은 철거를 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내 팔겠다는 계산으로 구입을 했던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이유에 건물을 구입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은 신축을 지어서 팔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기존에 나가고 주택이든 통상가든 계속해서 너무 높은 금액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고 현재 기존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금액들이 많이 낮춰서 매물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못 드렸지만은 실제 금매물로 내놓는 매물들이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평당금액이 2,500만원이고 매매금액 소위 거래된 금액은 20억이 넘는 금액에 이런 오래된 2층 주택이 거래가 됐다는 것에 뭐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도 거의 50억에 임박하는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도로변이고 상업지역 건물입니다. 그리고 평당 금액을 확인해봐도 평당 1800만원뿐이 되지 않는 그런 평당 금액으로 나오는데 일종 주거지역에 8m, 10m 뭐 8m를 제외하더라도 10m에 평당 2,500만원으로 거래가 됐다는 자세는 대부분 주변에서 많이 놀래고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다시피 평당 2,500만원 9월에 달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2,30년 대에는 상가주택 1층이 상가가 들어가 있거나 2층이 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층으로 만들어진 주택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도 그냥 주택으로는 구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2층, 3층을 뭐 건생으로 다 바꾸고 나서 거래를 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으로 매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회원방에 제가 따로 올려놨지만은 어차피 2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거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매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을 하겠다. 그리고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겠다. 물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일반적인 꼬마 빌딩까지도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을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태반인데요. 생각 외에 대도로변이 아닌 8 m 1 0 m 일종 주거지역 건물들이 20억에 넘는 거래가 되고 그리고 평당금액이 2500, 2400에 거래가 되고 있는 자체를 보니까 사실 의아는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무조건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부동산은 향후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권만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팔아야 된다. 이유는 부동산에 정답이 없고 무조건 가격은 세월이 지나면 그 밑에까지 하락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지금 금매물로 나오는 것이 한두 개씩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을 했죠. 어차피 물량들이 어마어마해 많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경기 아워카와 금리 때문에 아파트 쪽에 투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량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상가주택 다가오주택도 마찬가지 기존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존의 구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신축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대로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도 금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뉴스를 다 봐서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을 오래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에 최선이나 열정을 다하지 않았는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폐업을 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했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얘기하는 게 차라리 빨리 폭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유는 대구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 자체가 대부분 상승하면서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서 대부분 호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죠.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보상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고 대부분 매도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매도자가 총대를 칼을 쥐고 자주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살려는 사람들은 많았고 팔려는 사람들이 내놨다가 다시 매물을 덜 넣고 가격을 올려서 다시 매물을 덜 넣고 계속해서 매도 우위 시장이었지만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의 길이가 이 공간의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계속해서 경기 악화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도 힘든 상황에 계속해서 장기간 간다면은 거래가 그만큼 많이 없다 차라리 빨리 폭락을 해서 이 단계를 없애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이 단계가 간다면은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고 매수자들이 선택을 하면서 금매물을 구입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어차피 이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 봐야 사실 부동산은 힘들기만 힘들고 경기만, 뭐 경제만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추측과 계산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논리에 일부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마찬가지 수송구범어동 같은 경우 실제 지금 5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3,365만원. 여기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면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도 아니죠. 일종 주거지역에 평당 가격이 3,360만원. 그렇지만 여기는 적어도 오래된 20년, 30년이 된 상가주택이나 주택은 아닙니다. 그나마 일부 리모델링을 좀 해서 손을 좀 받는 입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 거의 상권이 없어요. 상권이 그리 뭐 좋다고는 말할 수 없고 상권이 없다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상가주택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총액을 보게 되면 이런 상가주택이 3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금매물로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 근데 실제 군매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최소 엄청나게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왜?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파트가 공급이 너무 많고 입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나오고 내년쯤 되면은 군매물이 쏟아지고 거기서 정말 군매물로 구입을 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20년 정도 이상을 했는 분들이고 그리고 적어도 수성구에서 40 50억100억200억 까지 팔아 받는 분들 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게 일조를 생각을 의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자체에서 그냥 제가 수시로 확인은 해보지만 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몇 개의 매물들이 거래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동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는 거고 물론 신축을 새로 지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은 제가 봤을 때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주택 상가주택 20억, 30억 되는 건물들은 수익률은 거의 없습니다. 2%, 1%에 준하지 않는데 이런 수익률을 보고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철거를 해서 새로 지으려고 건물을 구입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당지 장기간으로 보겠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다면 은 지금 시기에 이 금액으로 이 정도의 매물을 구입했는 거는 제 판단으로서는 사실 좀 오바를 했거나 잘못 구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기존의 모든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금매물을 찾는 분들도 한번씩 보셔야 될분 그럼 보시고 그리고 뭐 아파트 금매물 다가구 주택 이렇게 얘기를 분리해서 하지만은 아파트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게 눈에 보이지만은 상가주택은 실제 내려가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거래는 안되고 있고 금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축 상가주택은 계속해서 금액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뭐 건축, 법인에서, 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지었기 때문에 금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단지 이렇게 오래된 주택 상가들이 적어도 평당 2,5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총매매금액이 20억이 넘고 30억에 가까운 금액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주 드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부동산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파트와 비교해서 현재 상가주택 거래되는 금액과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거래는 자주 되지 않고 있다. 내년돼서 가격은 더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제 주변에는 대부분입니다. 오늘, 오늘은 상가주택 가격 동향을 한번 수승구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